자 이제 이렇게 오늘 드디어 두번째 종모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취소 문자도 너무 많이 왔었고 아까 전에는 눈도 내리고 해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제 공구를좀 알고 싶을 때 구매하기 전일 때 뭔가 좀 사용해보고 어떤지 좀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어찌 보면은 해소될 수 있는 장소라든가 행사가 없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렇게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한번씩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2차 정모도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3차 정모도 내년에 또잘 준비해서 계속해서 공구랑 조금 가까워 질수 있도록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는 거 있죠? 이거 난로랑 뒷돌이 하나 하십쇼. 네, 떡다가 어, 잡듯이고요. 네, 떡다가 잡이월달말2월초 되면 한 마흔 가니잘못잡아 Thank you. 제가또오다마 만세가 던데어어 그래가지고, 어야 내가 지금 25% 돼가지고. 주로 21%씩만 찍어. 하려라면 되게 많아. 한 직접 퍼볼게요. 인증을 가야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속도로가 상당히 되니까 바로. 아니, 2차 제품때 네. 넣와주셨는데 어, 반갑습니다 네, 좀 어떠, 어떠세요 오늘? 아니요 1차 때는 네. 사실 너무 규모가 조금 작아가지고 네. 여기 돌수 있는 부스가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날씨는 춥지만 야외에서 이렇게 또 하니까 훨씬 또 참가할 때 업체들도 제품들도 더 다양하게 가져 나오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날씨도 또 아까 음. 행사 시작 전에는 많이 추웠었는데 행사 시작하니까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햇빛이 따가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습니다 네. 네. 네. 3차 정부터넣와주실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하죠. 오, 행사 주최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제기는 네. 네.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는데, 네. 네. 오늘 아니, 이 행사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우, 사람도 많고. 오시는 것도 많이 오시고, 네. 참 분위기가 좋네요. 재키님 맨날 말씀하시던 레이저 용접기도 오늘 한번 사용해보시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떻습니까? 아, 이거 오늘 온다고 또, 똥차 끌고 온다고 역하십니다 브렁브렁. 소장에서 멀리서 도와주셔서 <웃음> <또 어디서> 감사하고, <웃음> 오늘 어머신것 같아요. 소감, 소감. 아, 좋죠. 좋아요. 응. 이렇 좋은데. 진짜 처음 보는 메이크업이 있고 예. 네. 이렇게. <웃음> 야, 홍보 부어났어요 예, 하나 보여주십시오. 예. <웃음> 예. 아유, 골펜 나오셨습니다. 아유, 벌써 나왔습니다. 예, 3.6 v 충전되는. 와, 나온다, 별골. <웃음> 예. 한대 꽂혀 있을 거아니요 충전 마우스피드. 컴퓨터 에다 연결 하면 핸드폰 올려놓 으면 자동 으로 충. 혹시나 내가 원하는 게안 되더라도 예 이걸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신 관계자 분들한테 정말 이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일단 이거는 한번 쓰시면 빠져 나올 수 없는 어 센서가 달린 스마트 휴지통입니다. 쓰레기통. 요부터 가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한 <웃음> 동현님. <안동사님. 웃음> 아. 아, 아, 아, 확인하고 확인하고. 아니 아. 이 많으시죠? 한 <웃음> 대. 아, 아, 아, <웃음> 아, 다네 김명수, <웃음> 그로김 <웃음> <웃음> 사장님, 네. 오, 오, 오, 축하드립니다. 오, 오, 29번 터방공구님어 진지해서 와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자 다음은, 어 이거 비슷한데, 콤보드릴 콤보 드릴 드릴 세트 5종으로 드릴 드릴 것것 밑에 어. 것까지, 밑에 것까지요? 아 이거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없다 130번 문영식 님. 축하드립니다. 아, 예. 와, 축하드립니다. 그 네, 다음 에 어, LED 작업도 l e d 작업등 88번 김명롱 님 88번 김명롱 님 45번 김호성 님 45번 116번 곽준영 님 116번 곽준영 님네5번1 1다 <웃음> <웃음> <웃음> 자 이번에 이거 이거 진짜 밝은 건데 충전해드려서 갑니다. 25분 김종량님 예. 오 축하드립니다. 어, <웃음> 요 세트라서 바로 쓰시면 됩니다. <웃음> 아니 저기 저 충전 미리 니자 제... <웃음> 이것도 이번에 <웃음> 어, 이지툴에서 이번에 고요 112번 최재상님. 112번 최재상님. 네. 네. 야. 이야... 그 네. 네. 다음에 선풍기 세트. 어, 선풍기 세트. 네. 충전기 배터리 세트. 요거 네. 이제 킹그랜드 본사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네. 선풍기 배터리 랑 충전기 랑 충전 선풍기 세트입니다. 십6번 최선종님. 아, 오, 축하드립니다. 아, 야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야, 이거는 아, 엠뱅 아, 농가스 용접기입니다. 아, 야 이거는 진짜. 요거는 이제 위더스에서 진원해주셨구요 아, 아, <웃음> 9번, 김형. 9번! 오, 우와! 오, 우와. 오, 와, 이거 아, 비싼건데. 아, 아, 네, 추운 길또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년에 또한번살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습니다이팅 화이팅! 이팅겠습니다 추운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 고맙습니다. 고다니다고맙습 어. 고마워요. 고마워요.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잘 올라갑니다 조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도 정, 정보도 갖고 정보, 고맙습니다 공부라서 화이팅 정말 정말 좋지, 정말 좋지. 오늘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공부브라더스 화이팅 공부브라더스 화이팅 자 이제 이렇게 드디어 공부브라더스 2차 정모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너무 날씨가 추웠지만 다들 너무 즐겁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브랜드에서 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만남의 자리를 자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 공구 관련 좋은 정보도 계속해서 많이 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편에 저는 또 이제 공고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